어어 어.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셋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뭐 녹화를 시작해 봅시다 지금 그 마지막 개국 경상을 올린지 올렸던 게 2022년도 11월 11일인데 지금 그때로부터 두 달이 지났죠 오늘이 2023년 1월 11일이니까 2023년 1월 11일 그러면은 두 달이나 걸렸어 두달 걸리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무리 뭐 늑장을 부인다 해도 두 달이나 걸릴 수가 있나 이조그만 마이크 세팅하고 OBS 세팅하는데 일주일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한데 이렇게나 오래 걸려버렸네요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박이 있어 얘가 뭐든지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완벽한 상태를 뭐잘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냐 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야 굉장히 노력을 굉장히 찌금찌금 한루에 조금씩 하면서 굉장히 이해가 나태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에서라도 완벽하지 않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에서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개국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그냥 평소에 생각났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게 방송의 주요한 내용이 될것 같고 마인크래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 뭐 지금 일단 생각해둔 거로는 문명 시대즈라던가 아니면은 또뭐 있지? 문명 말고 폴리브 있지 그고 트로픽4, 시티스 카이라인 롤러코스터 타이쿤 하고 다크소울, 그건 소울라이크 쪽이나 저은 생각해두고 있네요 근데 뭐 그건 생각이고 우선은 지금 방송 세팅이 잘 돼야 하는 거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우선 현재 음질에 관해서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좋고 잡음도 많이 들릴겁니다 우선 발음이 안좋은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드리고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리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핀마이크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지향성이 아니라 무지향성이에요 근데 제가 이 게임을 노트북을 통해서 플레이하고 있다보니까 노트북에 팬소음이 좀 들어갑니다 계곡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서 아 물론 게이밍 노트북이면 좀더 요란할 수도 있긴 한데 얘가 크리에이터 북이라서 이런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도 얘가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제가 지금 모드는 모드 가보시면은 다 최적화 모드예요 이거 레드스톤 최적화에 뭐 블러는 좀 예뻐지는 거고 이게 뭐였더라 얘도 최적화, 얘는 한글 입력, 얘도 최적화, 얘는 이뻐지는 거, 최적화, 최적화, 이뻐지는 거, 최적화, 최적화 쭉쭉쭉쭉쭉 최적화들만 잔뜩 있는데, 아 얘는 이뻐지는 거네. 뭐 이렇게 최적화 모드가, 너, 최적화 모드 떡칠했고 리소스 팩에서도. 바닐라 트윅스 저희서 간단하게 예뻐지는 것만 몇개 골랐는데 몇 텍스처 오류하고 그랬는데도 얘가 좀 힘들어하네요 오 어, 버디다 아, 그래서 아무튼 그 팬소음 때문에 지금 우웅걸리는 잡음이 들릴 겁니다 이 펜소리는 아마 좀 여러분이 보시는 동안 한동안 한 1년 넘게 동안은 아마 듣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이 오디오 후 처리를 통해서 이 소리를 좀 빼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좀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도 있고 근데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게이 펜소음만 우운 거인 것보단 나으려나 여튼 지금 여러모로 세팅이 가장 기본만 되어 있는 상태다두 달이 나지 않는데 기본만 되어 있네요 지금 방송 화질도 썩 좋지 않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비트레이트랑 해상도랑 이런 걸 맞추는 걸 아직 막 해보는 거다 보니까 서투러서 이렇 우클릭인가? 맞네 시작 때 만들고 만들고 그러면 빠르게 도끼하고 곡괭이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얘를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으로 하자. 넌 잡동산이니까 넣어두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녹화는 2K 지금 제 노트북의 화면 비율이 16대 10이라서 지금 비율이 2,560 대 1,600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4K로만 해봤는데 지금 비트 레이트가 8,192 k b 바이 세크거든요 킬로바이트 KB KBS라고 읽어야 되나? KBPS 그런데 4K는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게더라고요 이런 간단하게화면이동하는로 만들어. 이 잔디들이, 잔디들이 나거나 그런 텍스 t 들이 엄청 뭉개져서 보인다 지금 2K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비트레이트는 그대로 1 0 2 k 1000, 1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손을 왼손으로 해놨는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시청각 자막이 익혀져 있잖아요. 쟤를 좀 가리더라고요. 이 아이템을 오른손에 들게 되면은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손을 왼손으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저 시청각 자막을 보면서 플레이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이런 거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유튜브에서 보면은 아, 이거 켜가지고 아홀로트이나 뭐 동굴 찾을 때 쓰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더 뭐라고 해야 되지? 유튜브 여러분들의 답답함? 그런 것좀느끼시라고뭐 답답함은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그러니까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든 뭐 아니면 은 소리를 못키는 상황이 있든 간에 아니면 소리를 못 듣거나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하려고 저 시청각 자막을 켜놨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아직 자막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웃음> 자막 그 하는 어플리케... 어...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파일 형식들은 찾아놨는데 아직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거 차차히 익혀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자막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게임 실력이 문제야. 마인크래프트들 마지막 로플레이 했던 게 상당히 오래 전이거든요. 아홀로트이나 뭐건날개라던가 그런 것들도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면서 알게 된거고 마지막으로 플레이 했던게 1 7영 뭐 인지 1 인지 그때 플레이도 했었거든요 막 토끼 토끼 나오기 전이었을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플레이 했던게 그래서 토끼 나오는 것만 해서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뭐든가 했었거든요 부모니까 그러니까 토끼가 원래 모드에 있지 않았나? 정품 그러니까 정품 업데이트 그 그러니까 그것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 토끼가 원래 뭐 이런 곳에서 뛴다치면은 아래 있는 블록이 부서지지 않았나요? 뛰면은 아래 있는 블록이 부서지고 슉슉 이동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얌전히 뛰어다니게. 아니 뭐 토끼가 그렇게 가벼운데? 아 맞아 이거 데미싱 투의 리소스팩이 있는 건데 이게 다르면 다를수록 점점 부서지는 모델링과 텍스처가 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시야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3D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한테 만든 시야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 뭐야 부서졌네? 나무를 좀... 아나무낸다 돌을 먼저 좀 캐가지고 돌도끼랑 돌고깽이를 만들겠습니다. 어... 몬스터 있겠다. 이 맞네. 스켈레톤 있네. 하드코어에서는 스켈레톤이 너무 아프거든요. 하드코어뿐만 아니라 어려운 난이도에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맞아. 이게 방패라는 것도 나왔다던데. 강패 쓰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대맞 막고 때리고 막고 때리고 하는 게 하지만 굉장한 플레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는 거겠지만 저한테는 내키진 않아 그게 자 그럼 여기서 빠르게 만들어주고 이거 단축키도 보면서 약간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단축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전 단축키도 모르고 예전에 했었는데 어 뭐야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 맞아 둥근해 예쁘죠 하지만 하드코어에서 밤이 되면은 아주 험난하기 때문에 빨리 집이라든 뭐든 지어야겠네요 보통 잘하시는 분들 보면 벌써 막 동물 들어가 있고 할 때, 아야 할텐데 중불 아까 거기는 너무 무서운데 근처에 석탄이라도 없나? 제가 여기에 원래 쉐더를 쓰고 싶었는데 쉐더까지 하면 너무 무리다가지고어 이런 이제 몬스터 스폰 하겠다 땅 파고 들어가야지 오 마침 석탄이 발밑에 보이네요 어 이정도면 됐다 극증이들 쉘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위에 하나 더 올리고 오케이 됐다 아 그래요 지금 굉장히 있을 때 없이 마인크래프트 화면이 어두워 보일 텐데 제가 여기에 이더를 쓰고 싶었는데 이더까지 하면은 음. 컴퓨터에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쉐이더는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리소스 팩에서 그 하드코어 다크니스인가 어두우면은 더 어두워지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추소한 빛과 어둠은 좀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앞이 안보일거예요 지금 이 석탄만 겨우 보이고 있는데 마침 들어와서 편안하게, 몬스터들로부터 벗어나서 광지들 하는 김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얘기 해볼게요. 편안한 얘기. 지금 너무 막 떨리고 방송, 방송이 한다 진행도, 그 방송이다 합시다. 방송은 하고 있진 않고 녹화는 하고 있는데, 방송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아, 맞아, 이거. 경치봐도 여기 예쁘죠? 무지개색이야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보라색으로 끝내주지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다시 빨간색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빨주노초 파는 모들 거꾸로 가 빨간색에서 자홍색, 그 보라색에서 파초 노주 다, 빨간색으로 다시 어어 여기 녹이 굉장히 크다 마을 이렇게 오랫동안 좀 많이 해본 게 간만이라 그런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여기서 가만히 있읍시다. 여기를 통해서 바깥이 보일 거예요. 맞아 이거 별 반짝이는 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계곡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말좀 좀 하고 살고 싶어서 제가 친구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학창시절들 보내는 동안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있었는데 제가 친구 기준이 좀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십 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정말 딱 조건 없는 친구 이런 것들을 친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한 음. 모금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싶었다 소통을 하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나 그런 것들 좀 풀어보고 여러분 시청자분들하고도 대화해보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다 잠시 음소거하고 제가 만성비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코가 자주 막히거든요. 코좀 잠시 해결하고 왔습니다. 설마 소리가 들어가진 않겠지? OBS에서 소, 분명 음소거 표시 눌렀는데. 아 여기 석탄이 더 있네. 그래서 아 하나 하려는 말에 계속 집중을 못하게 된다. 확실히 어버어버 거리는 게 있네. 어버버버리디고 어우 너무 안보여 위에 석탄인가 음... 여기 뒤에 동굴이 있나? 음... 뭐죠? 안선암 아 횃불이 나나 납시다짠 아이 밝다 여기에 석탄은 더이상 안보이네요 그리고 준비가 어디지? 와 진짜 할 말을 집중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소통을 할 김에 그냥 많은 분들이랑 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사람을 좀 가린다?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이런 마인프트에 있는 시청각 자막이라던가 이쪽에 있는 어떤가 아니면 영상에서도 제가 말하는 것들이랑 여기 사운드 이펙트 나오는 것들에 자막을 삽입을 해서 여러분들 좀더그소리들 특히 곤란하거나 아니면 안 들리시는 분들이도 대화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더 라디오 방송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앞이 뭐좀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앞에 안 보이는 분들하고도 좀 대화할 수 있게 하려고 라디오 방송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할 거야 제가 이어폰이 딱히 없어가지고 저쪽 뒤쪽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게임 음성을 틀놨는데 그것도 다 마이크에 들어가고 노트북 펜소음도 들어가서 들리는 것도 발음도 부정확하니까 들리는 것도 제대로 안 들리고 제가 자막도 아직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막도 안 들어가서 그 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하수처럼 방송하고 있네요. 뭐 언젠가는 개선이 되겠죠. 어머, 뭐 제가 열심히 개선을 해야겠는데 밤이 정말 기네요. 하긴, 낯만 있으면 어떡해. 밤도 있어야 쉬어가는 거지. 음이판 형태가 기하학적이다. 예쁘진 않아. 여기 두고 파면 예뻐지려나? 그러려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야겠는데. 그러려면 이쪽으로 한칸더 파고들어가야겠는데 따따따 그러면 이, 여기가 아이 어 그래 직사각형 자자자 괜찮네 제가 하고 싶다고 했던 얘기들 을 틈틈이 적어놓긴 했는데 그 분량도 얼마 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메모처럼 단어 몇 개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하고 해서 제대로 많은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집에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업로드하는 것만 되고 방송은 거의 못할 거예요. 아마 못 그냥 아예 못할 텐데 지금 뭐 컴퓨터에서 리소스 소모하는 것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안 좋아서 방송을 못할 테니까 그 실시간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좀 소통해도 처음에 문제가 많을 테고 그러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볼수 있도록 방송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환경 안 좋다고 힝 하면서 투덜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음. 아마 이 세상 모든 유튜버 중에서 첫 영상이 이렇게나 제일 볼품없고 심심하고 화질이라던가 이런 품질이 썩어있는 사람은 나뿐일거야 음... 아 이제 슬슬 낮이 되려고 하네요 다른 저쪽으로 넘어가고 아 저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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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아버지가 한심하게 달은 원래 항상 떠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 당연하지 달은 저기 떠있고 해도 저기 떠있고 그냥 해가 저쪽으로 가면 은 달이 더잘 보이는 거고 해떠 있을 땐 달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자 이제 완벽하게 아침이 된것 같으니까 나가볼게요 음, 좀비 친구들이 불타고 있네 가서 썩은 고기나 좀 가져옵시다 뭐야 없네 크리퍼가 있진 않겠지? 돼지는 있네. 어? 거미가 있네요. 아침이니까 아마 공격을 안할 겁니다. 그렇죠. 어... 어왜징그러 <웃음> 사실 마인크래프트 거미가 징그럽진 않은데 저걸 현실 거미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징그럽다. 아 맞아. 이 점프에서 내려칠 때 크리티컬이 뜨잖아요. 이게 도끼에서는... 근데 이 위에서 아래 찍는 크리티컬 말고도 이 돌진에서도 크리티컬을 먹일 수가 있더라고요 도끼는 아! 이 돌진 크리티컬을 잘 먹여야 좋다고 들었습니다 얘는 뭐 먹을 거 없으니까 하지만 점프가 훨씬 세다 돌진은 좀 몬스터 여러 마리랑 싸울 때나 아니면 사람이랑 싸울 때 써야겠네 그게 방패 무력화죠 개 못하네. <웃음> 맞아 이 조준점도 바꿔는 바꿔서 밑에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그 이거 무기 들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왼쪽 예 네, 무기 위로쭉 들어올리는 게 보이니까. 어 뭐야 안 죽었어? 미안하다. 요즘은 동물 인권을 위해서 한 번에 죽이는데 개인적으로 동물 인권에 대해서 딱히 생각은 없는데 굳이 그렇게 맛없 그렇게 얘네들을 고통 주면서 죽여야 하나 이런 생물들이 고통 받으면서 죽으면은 육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아진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도축하시는 것들도 얘들이 막 비명 지르면서 죽는 거 보면은 아유 그것도 좀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니까 저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한테는 뭐그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 아, 이런, 음. 아 그러니까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원래 좀 잔인한 것들을 굉장히 잘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던가 면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소우든 아니면 뭐소 소뿐만 아니라 호스텔이라던가. 그 뭐야, 시계태어보렌지시계태어보렌지는 잔인하다는 이지뭐 그런 것들, 영화나 아니면 실제 범죄나 사고기록들 같은 것들도 그냥 아무 버리뿐 없이 보는데. 어, 그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그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말이야. 이런 것들도 고쳐나가야겠네. 약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은 거기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도 있는지 좀 확실히 생각 좀 하고 음. 여기 바이옴에 있건 들판 바이옴인가 모스터 그 먹을 것들이 굉장히 자주 스폰을 한다 좋네 자연발생설이 음. 아 자연발생설이 사실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요 이런 들판에 그냥 저절로 양하고 소가 생겨나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랬으면 또안 좋았겠지. 그 환경을 바꿔서 뭐개강한다거나 관계라던가 목 죽어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거잖아. 인간이 그런 이미 자연에 되어 있는 그런 자연 발생을 뒤집기 힘들다는 거니까. 근데 또그 세계의 과학에서는 자연 발생을 유도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연구들을 많이 했겠다 이게 예, 뭐전 이런 실없는 소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웃음> 실없는 소리? 뭐 실없는 소리라기보다는 약간 만약에? 그런 생각들 저쪽은 정글인가? 아 얘를 좀 잡아서 침대 좀 만들어야겠네 지금 하드코어에서는 밤이 아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밤을 스킵하기 위해서는 침대가 꼭 필요합니다 돼지도 아 여기 먹을 것들이 많다 스폰이 굉장히 많이 되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조금 라디오 위주의 방송이긴 한데 그래 i 게이을하하있있으니이이임임에여여분분이재재밌볼수있 있는 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d 할까 생각을 해보고 몇개 e 도도도 d e o video video video video video video video video video 가 i d 지금 F3를, 배럴 F3를 깔아서 이렇게만 해놨어요. 시간, 메모리 하고 좌표하고 프레임만 나오게. 그래서 이좌표들 0,0까지 우선 가는 걸 1차 목표로 삼고 그 이후로는 아예 이 좌표를 안 쓰려고요. F3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한 번에 그쪽, 그쪽으로 무조건 가고서 끝낸다? 아니, 무조건 뭐, 가는 길에 간단하게 벨리라던가 그런 것만 채취하면서 가고, 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생존을 시작할 텐데, 저는 지금 아주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영국마 영어로 원정을 떠나야겠네요. 닭들은 살려둡시다. 시간 아까워. 여기 있는 돌산으로 가서 돌좀좀 좀 캐가지고 지금 여기서 화로를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좀 구워 먹어야겠네요 어 마침 석탄도 있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최적의 공식을 봤었는데 나무를 캐가지고 목재랑 원목으로 그딱 최적의 목탄을 만드는 비율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원목을 두개키가지고그 중에서 목재를 여덟 개 아니야 몇아 몇이지? 원목 일부는 목재로 만들고 일부는 원목으로 놔둬가지고 그 목재로 원목을 굽는 그 비율이었는데 간단하게 지금 찾아보고 올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일 겁니다. 클래프트 숱 맞아 이거 목탄에서 숱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어, 11년도 글도 있네. <웃음> 나무 위키에서 찾아봐야겠다. 이 정보를 나무 위키에서 본것 같다. 그러니까 나무 위키가 이번에 1점 20.0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아이템들 분류가 싹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템, 아그 나무 위키 문서도 한창 바꾸는 중이더라고요. 음, 지금 그 바뀐 문서에 가봤는데 이게 너무 아직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예전 걸로 가야겠는 걸. 음... 어디서 찾지? 화로는 아닌 것 같고 기타 아이템이 아닌데 광석에서 찾아야 하나? 아닌데 광석은 아닐 니 화로에 있나? 화로는 아니고 위로 쭉쭉쭉 올려보면 얘는 기능 블록 이쪽인 것 같은데 마인크래프트 아이템 여기서 수춘아에 자리를 뺐나? 안 보이네요. 그냥 나무위키 말고 구글링을 해야겠다. 마인크래프트 수 비율 비율 놓치면 나오려나? 이 비율은 아무래도 직접 알아보는 게 낫겠네요 지금 돌이... 어 뭐야 은근히 많이 캐져있네 오 구디다 구리는 see you 네. 구리는 구리다 같은 그런 험악한 드립은 치지 않을 겁니다. 두 개만 만들어야지. 맞아 이거 비주얼 오버하울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화도가 아, 부수지 말고 그것도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어 뭐야. 에이. 침대도 만들어야지. 지금 양털이 흰색만 세개 이상 있구나. 3개 두고. 세 개, 아, 세개 됐다. 침대 옆에 설치해두고 바로 아이템 정리 좀 해야겠네요. 무슨 얘들은 한 서른 두 개만 놔두고 전부 다 목재로 만들고. 어이 목재가 이렇게 많네. 아, 이 하나 남은 거 뭐임? 막대기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막대기로 만들어서 여기 옆에 놔두고 그 다음에 고기 썩은 살점 가죽 가죽도 이거 리소스 팩 때문에 더 검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위에 이 양털들 개수대로 옮겨 두고 돌 과돌로 만든 것 여기는 제작대 자리 해두고 이 흙은 여기에 놔두자 침대 그냥 여기 두고 다녀 그래서 이제 화도를 이용해가지고 고기를 우선 구워놓고 이렇게 둬야겠다 몇개 정도면 되지? 일단 여기 19개 여기 14개 해가지고 세개면 되려나? 고기도 반반 나눠놔야겠다 음... 해가 지고 있네 발밑에는 구리 양옆에는 화로 따뜻하게 네따뜻하겠네이 돼지고기랑 소고기는 바로 먹어줄게요 음 배부르다 지금 잘수 있나? 잘수 있네 발전과제 달성 달콤한 꿈 아 여기 화로에서 넣은 아이템 말고도 구워진 아이템이 있는 장소도 있으면 좋았겠다 이건 과욕이겠죠 아니 뭐 그런걸 원하면 직접 만들어야지 이게 굳이 석탄 낭비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보고 있을게요 보고 있는 동안 돌이나 해자 돌도 은근히 필요한 자원이니까 최대한 그 산의 돌산의 모양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미 해뭐 충분히 해친 것 같긴 하지만 더 해치지 않도록 잘 모양을 파가면서 깎읍시다. 좀 비대칭도 있고 됐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쪽도 깎아주고 그보이까치가 전에 굉장히 보고서 아 이거 이 게임 좋은 게임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게임이 <웃음> 오염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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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기에 한네개 정도 더 부어도 되겠다. 저거 되겠죠? 뭐안 되면은 목재나 한두개 정도 더 넣어놓으면 되지. 일단 여긴 충분하겠네. 아 이, 이런 우클리그로 뺐어야 됐는데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그냥 쓱 가져와 버리면 어떡하나. 여튼 그걸 완전히 인간의 흔적을 지우면서 기존의 테라포밍 되면서 오염이 있던 것들을 싹 치우고 가는 게임인데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환경을 뭐 좋아하는 그런 성향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런 자연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좀 별로다 디자인상으로 <웃음>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또 있었던 자리에 말끔하게 치우고 간다는 그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이 <웃음> 목재 좀더 필요하겠는데 요목 묘목 쓰자 묘목묘목으로도이목구워지이까어 뭐야 다 구워졌네 자그러면은전양고기은더 좋아하니까 양고기를 먼저 들고 파도 더 들고 자이제나무은이러 가봅시다 이기정글나무들은 너무 키가 커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지? 아 이런 석탄이 좀 눈에 보이는 곳 없나? 조심히 내려가서 아 마침 있네요 그거돌고갱이도 마침 부서지려 하네 하나 더 만들어 두 개쯤 더 만들어 놓죠 아마 제가 게임 템포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얘네들을 모으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철을 캐서 그걸 또 굽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하드코어다 보니까 한번 죽으면은 뭐 뒤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게임을 좀 느리게 천천히 확신하게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개더 놔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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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 실제 컴퓨터 세상에선 그렇잖아. 아닌데 근데 쟤또 멀어지면은 이 컴퓨터 상의 데이터로 남아있을 텐데 이 디스폰? 뭐 아이템 사라지는 어 석탄이다. 아이템 사라지는 지려면은이 시뮬레이션 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타이머가 돌아가니까 앗 아, 부서졌다. 많이 쓰긴 했지. 하지만 광진은 끝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할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말들 쭉 해봅시다 근데 그래도 되나 지금 일화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데 지금 뭐 자막도 안 달릴 거고 화질은 장담 못하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거 화질은 리플레이 제가 리플레이 모드가 깔려있는데 어딨지? 네, 리플레이 모드가 깔려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은 뒤에 렌더링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음질도 그렇잖아 아마 지금 게임 소리도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들릴 거고 팬 소음도 엄청 크게 들리고 있겠죠, 지금. 우웅거리면서. 어이, 목마드다. 물 한잔. 예. 그래서 뭐 얘기할 거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예전에 계획해놨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까지 한이 2023년, 4년, 5년, 6년 해가지고 6년까지는 그 해야 할 일까지 남은 시간이었고 그 뒤에 7년부터 일을 하려고 계획해뒀었는데 약간 그 제가 고려 못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자유시간,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그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서 이제, 이제 올해, 올해밖에 자유시간이 없게 됐어요. 물론, 어 뭐야, 이걸 로캐야지그 일은,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일을 수행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러 갈때 완전히 이런 자유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남아있긴 한데 그 일을 맨 처음 하는 동안은 한 1년 반 정도 동안은 정말로 완전히 자유시간이없거든요 그래서 아이 말 진짜 못한다 <웃음> 이게 원래는 그 4년의 시간 동안 유튜브도 좀 하고 다른 제가 계획해놨던 것들도 이런 마인크래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면서 소통 좀 하고 제 능력을 쌓아가려고 했는데 그 굉장히 촉박하게 1년 안에 해야 되게됐습니다 물론 1년 동안 그 4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려는 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자유시간이 생겨서 그때 할수 있고 하니까 하지만 그걸 그러면은 한 1년 반 정도 동안 자유시간 없는 게 필요하고 유튜브한테 공백기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약점이잖아요. 그동안 시청자들이 떠나있으니까. 아! 완전히 차지 안된 상태에서 때렸다. 도끼도 없네. 이젠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짧게 요약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 소리였습니다. 보이, 보여드리려던 게 많았는데 안타깝게 기간이 줄어들어서 더 짧게 압축으로 보여드려야겠다 이 말이었어 해가 지는자 잘해야지 어 뭐야 리스폰지점 설정한 것은 이거 아마 다히면은 이제 잘수 있겠네요 현실에서는 이미 뭐 누군가는 세 나라의 어인이는 잠들어 있을 시간이 있거든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10시 아니야, 좀더 어렸을 땐 8시였고, 그 뒤에 나이 좀더 먹고선 10시에 자는 게 무조건이었는데, 요즘엔 스마트폰도 있고, 또 학원 다녀온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예, 방금 몬소리였어 몬스터 소리 아니야? 어. 일단 이젠 없어요. 아이 쫄보야, 쫄보. 근데 뭐 안전하게 플레이해야지. 마인프트 하드코어는 인생이야 한번 죽으면 다 날아가는데 신중하게 해야지 겁쟁이라고 해도 좋아 난 솔직히 겁쟁이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인생에서 야 쫄리냐 쫄리냐 라고 한다거나 뭐 에이 하남자네 라고 하는 경우들에서 오히려 저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게 하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홀몸으로 온게 아니잖아요 이세상에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고 혼자 와서 혼자 간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또뭐 어려서 부모님이랑 헤어진 사람들도 뭐 조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보육원에 식구들이 됐든 간에 항상 그렇게 살아고 학창시절에도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랑 계속 부대껴오고 죽을 때도 혼자 가진 않잖아요 고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우리가 수입활동을 하든 아니면 소비활동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죽고 나서 이 국가의 이 우리들 치워주는 것도 그 장의사분들이나 이런 처리해주시고 청소해주시는 분들 곁에서 가는 거니까 절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세상이 아닌데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 멍청한 짓 하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짓 하면서 게 먼저 그들을 놔두고 죽음으로 도망치는 것보다는 끝까지 나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제대로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굉장히 진짜 두서없이 얘기했다 이건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시청자분들 좀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아 그로보이크죠 나는 그거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시청자가 없더라도 시청자가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해라 그렇게 방송을 해라 그래야 사, 사람들이 본다 이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심지어 녹화인데도 나 혼자서 대본도 없이 막 떠들고 있잖아 아 목말라 떠드니까 목말라 제가 이게 지금 이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후 8시 20시인데 20시 49분인데 원래 이걸, 이걸 19시 7시에 시작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또 막상 오늘 OBS 설정해 놓고 나서 퍼져 있다가 방금 막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8시에 켰습니다 제 원래 이런 녹화나 방송 일정은 7시에 딱 자리에 앉아서 10분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 55분까지 방송한 어 십자가네 방송한 다 45분간 방송한 다음에 다시 55분에서 5분까지 10분 쉬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5분에서 55분까지 50분간 방송한 다음에 다시 10분 쉬고 45분 방송하고 45분 방송해서 그러니까 50분까지 방송하는 거죠 50분까지 방송한 다음에 나머지 10분 동안은 마침 준비 마감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이런 방송도 장사에서도 마감을, 마감 시간이 따로 있듯이 그래서 방송에서 준비 시간, 마감 시간을 그렇게 해놓으려고 했다 굉장히 TMI고 쓸모없는 얘기잖아요 시청자들 아무도 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막지도하고 쓸모없는 이야기들이고 근데 지금 막상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 다른 이야기들은 뭔가 좀 아! 자식 안 됐는데 하기 아쉽다 하기 아쉽다, 나기보다. 좀 말이 안 나온다.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Huh?